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건축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살기에 편하고 좋다 해도 솔직히 아파트에 사는 것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답하고 꽉 막힌 콘크리트 숲보다는 특히 도시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이고 운중천이 가로질러 그 어느 곳보다 차연 환경이 좋고 생활하기도 좋으며 층간소음도 없는 판교주택에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저는 지난 영상에서 거품이 잔뜩 낀 탓으로 아파트값은 단독주택 등 다른 집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과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집 단독주택에서 살수 있는 방법 네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등도시지의의 단독주택 도시형 전원주택 또 일반 전원주택, 또네 번째로 찌개발 지구 내의 신도시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마당을 밟고 살수 있는 단독주택인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땅을 사서 건축하는 방법과 기존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중 직접 판교 신도시에 있는 땅을 사서 판교에 단독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매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설명은 막연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교 초기부터 여러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직접 해 왔고 또 제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판교 단독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강남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값이 엄청 많이 올랐던데 아마 장소나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면 충분히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아주 적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말씀은 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판교 신도시와 판교 단도주택을 소개하고 두 번째 건축하는 방법 이 중에서는 한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도 있고 두가구 주택으로 건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에 대해서 토지 매입과 설계, 건축에 대해서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판교 신도시와 판교 단독주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교 신도시와 특히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강남에 인접해서 모든 것이 대단히 우수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텐데, 이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교 위치와 교통, 생활 환경과 교육, 세 번째로 부동산적인 측면과 가격에 대해서, 또네 번째로 판교 주택 마을의 특성, 다음으로는 보안과 주변 환경, 다음으로는 삶의 질, 기차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건축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대지를 구입해서 한가구 주택, 그러니까 순수한 단독주택으로 어, 건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한다고 하면 두가구 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듀플렉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땅콩주택이나 캥거루주택, 뭐 이러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한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사실 판교에는 1400여 개에 달하는 필지가 있는데 아직 건축하지 않은 빈 땅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부동산에 알아보시면 불가능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땅은 보통 70 내지 80평 정도이고 땅값은 대체로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 내지 15억 정도 하는 것 같고 건축비와 설계비 및 기타 비용까지 한다면 건축하는 면적이 보통 60 내지 70평 정도이고 건축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약 6억 내지 8억 정도에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6억 원을 상여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웬만한 서울에 30평 내외의 아파트가 무려 20 내지 25억원까지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서울이고 강남에 있다고 는 하더라도 겨우 방 3개, 화장실 2개인 아파트보다는 대지가 70몇 평이나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다락방과 옥상 은 조원까지 있으며 방이 무려 4개 내지 6개, 화장실이 서너 개 되는 더구나 판교라는 특성도 감안한다면 판교 단독주택을 직접 짓는 비용이 16억 원을 상여한다고 라 하면 큰 무리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번 아파트와 판교 단독주택을 비교해 보면 뭐 아파트는 어떤 특정 지역을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생활환경이라든지 교통, 자녀교육, 주변환경, 취미생활, 생활의 다양성, 평면 방의 숫자, 뭐 이런 걸로 해서 비교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두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한가구 주택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이 두가구 주택을 짓는 방법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에는 듀플렉스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만한데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아 원래 주거 전용 지역에는 한가구 단독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다행히 판교 단독주택지는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두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것입니다. 판교에는 이런 두가구 주택들이 상당수 있으며 가족이나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한가구 주택 그러니까 면적이 60평도 넘는 정도의 집에 방이 6 내지 7개씩 있는 큰 집보다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두가구 주택을 짓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해서 한 가구는 임대를 준다면 건축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 이런한 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고 또 소가족화되는 사회현상과 자녀들의 유학이나 군 입대 또는 결혼 등 가족 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도 될수 있어서 권장할 만합니다. 특히 이런 단독주택은 지하와 1, 2층 그리고 다락도 건축할 수 있는데 수직으로 분리한다면 두 가구 모두 다락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의 집이 소위 말하는 땅콩 주택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한 가구 주택이죠 한 집인데 수직으로 이게 한 가구 이쪽 한 가구 이렇게 분리해서 지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에 보면은 지하와 1층 2층 다락까지 각각 지하 1층, 2층 다락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이런 단조로운 땅콩 주택의 외형에 비해서 이러한 형식의 캥거루 주택을 짓는다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단독 주택과 같은 그런 형식의 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캥거루 주택은 지하와 1층, 2층 옥상이 다, 다락이 있는 경우에 아, 지하층과 1층을 한 가구가 또 2층과 가락과 옥상을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캥거루 주택은 한 가구가 살 수도 있기도 하고 두 가구로 살수 있다는 점에서 캥거루 주택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어찌 됐든 이런 땅콩 주택이나 캥거루 주택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건축주들 가운데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두 가구 단독 주택을 지은 사람도 있는데 부모들은 한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며 적적한 생활을 면할 수 있고 맞벌이를 하는 자녀부부는 안심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생활을 할수 있어서 전세를 사는 아파트를 뺀 비용으로 건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형제와 같이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친구와 함께 판교 단독주택을 지은 사례 등 이러한 두가구 주택을 지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웬만한 아파트 전세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저도 사실 이러한 캥거루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캥거루주택과 땅콩주택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원래는 결혼한 아들 부부와 같이 살려고 했었지만 사정상 1층과 지하층은 임대를 주고 저는 2층과 옥상 정원이 있는 2층과 다락 옥상 정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웃도 생기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서로 맡길 수도 있는 등 비용을 떠나서도 좋은 점도 많습니다. 또 아파트야 아무리 비싸고 큰 아파트라도 한 가구를 임대줄 수는 없지만 판교의 두 가구 단독주택은 임대 또는 월세가 가능하니까 특히 부모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가정이나 은퇴한 부부 또는 단촐한 가정이나 누군가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넓은 주택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넓고 값비싼 아파트를 그냥 머리에 이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두가구 주택으로 짓는 경우에는 임대는 한 가구에 대해서 5 내지 6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같은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16억 원 정도를 상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1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비용으로 판교 단독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 정도면 정말 웬만한 지역 의 아파트 전세금 수준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아파트는 최근 융자 제한이 강화되었지만 이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과 어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지와 건축비용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을 활용한다면 훨씬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면 바로 번듯한 마당도 있고 다락도 있고 옥상 정원도 있는 2층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되며 아이들을 마당에 있는 집에서 기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삼천지교를 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동떨어지고 외딴 곳에 있는 전원주택도 아니고 학원이나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도 별로 문제가 없으며 특히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마저 좋은 곳이니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대판 삼천지교를 하는데 판교 단독주택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탓인지 실제로 판교 단독주택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대 전후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자녀들을 답답한 아파트가 아닌 층간손 걱정도 없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라게 하기 위해서 판교의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파트가 아닌 집으로 판교 단독주택지만 한 곳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작용했을 텐데 판교에는 무려 1400여 개의 단독주택지와 14개에 달하는 단독주택 마을이 있어 아마도 판교 같은 조건을 가진 단독주택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남은 건축 그러니까 대지 구입과 설계 공사 등과 네번째로 비용 전체적인 자금 계획 등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더 실질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고 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